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작년부터 모아온 창고를 개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벤토리 칸에 지 여러가지 종류의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오늘은 탈 것, 소환수, 동료의 합성을 먼저 풀어볼까 합니다. 이걸 지금 한 번에 다 깔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시리즈로 나눠서 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지금 탈 것, 소환수, 동료는, 와, 그 중에서 특히 탈 것, 요건 지금 진짜 락걸린 계정 같거든요. 작년 1월부터 해서 영웅 탈 것이 아직도 한 개입니다. 안 떠요, 안 떠. <웃음> 진짜 안 뜨는데, 와, 이번에도 하나도 안 뜨면은, 레알 진짜 꼬적감 나옵니다. 그나마 소환수는, 소환수는 그나마 이렇게 다섯 개 나왔는데, 와, 탈것 진짜, <웃음> 탈것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동료도, 동료도 아직까지는 합성으로는 단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동료 합성, 이 동료 합성으로는, 자, 이제 19번이죠. 전부 다, 이건 뽑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전부 다 V4 상점에 있는 일반 상점, 요걸로 모은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골드로만 모은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이어왔고요. 자, 합성 보너스. 아마 오늘 첫 합성 보너스로 영웅을 먹어볼 것 같고요. 자, 탈 것은, 탈 것도 운이 좋으면은 <웃음> 영탈 한게 나오겠는데. 합성 보너스로. <웃음> 야 소환수는 보자. 소환수는, 아, 아직 소환수는, 오, 뭐야, 다섯 번? 열다섯 번 밖에 안 했네? 와, 굉장히 잘 나왔다, 소환수는. 그럼네 개거든요? 요거는, 지난 핫딜에 있었던 그 500잼짜리, 500잼에서 떴거든요? 소환수가 잘 뜨죠? 저는 소환수가 좀잘 뜹니다. 자, 그 전에, 4월 27일자 업데이트로, 이 수집 전용 아이템들이 강화가 확률이 올랐다 했거든요? 요거 먼저, 진짜 확률이 올랐는지, 체크하고 스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양인데 어..이게 지금 한 한줄정도 빼고는 이게 업데이트 전에 드랍된거라서 적용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빠졌니? 자 이게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그 전에 있던 아이템들도 적용이 돼야되는데 과연 넥슨이 그렇게 해줬을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전에는 일강조차도 힘들었죠 그 전전전 패치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좀 대규모 업데이트 전에는 굉장히 강화가 잘 됐거든요 기본 3강, 3강에서 4강까지는 기본적으로 거의 됐다싶피 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지금 1강도 힘들었습니다 자 27일 업데이트 과연 얼마나 올라왔을지 자 강화 갑시다 오오 오, 올랐네 올랐네 보통 4개 5개 정도 남고 다 터질까 생각했거든요 오두줄두줄이 남았어요 어이구. 확률오르게 올랐네 자 다음 2강 3강 어이 3강부터 난 그대로인데 오케이 4강 아 5강 없고 6강 오? 동시에 누굴? 오나6까지소집 어, 언제 다했지? 자 7강 야 7강 가지네? 나 왜이렇게 비어있는거 많니? 나 이거 어디에.. 어디에 먼저 넣어야돼 이거 일단은 높은 등급에 먼저 넣어야겠죠? 여기 먼저 넣도록 할게요 명중 오 7강까지 한 번에 절대까지 한 번도 제가 직접 강화해서 7강 간 적이 없었거든요? 어.. 좋아 이거.. 이 정도 확률 업그레이드되면은 다 채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와서 탈것 소환소 동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탈것이 하이라이트니까 탈것을 맨 마지막에 하고 소환수 동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환수 뭐야 요거밖에 안나와? 아 아니구나 맥시멈이 다 차서 그렇구나 와요 어, 총 보면은 220개에서 2 5 3개였네요 일반 2 5 3개오 나름 고급이 잘 떴습니다 일반 싹다썼고요 다음 동료어 와 진짜 동료는 엄청 적구나 110개 못 채우네 아 101개 와 기간이 그렇게 엄청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101개밖에 보이지가 않았네요 이 101개에서 고급이 10개는 되나? 아20 101개 합성 돌려서 나온게 20개입니다 20개 와 동료는 진짜 토 나온다 토 터나온. 나와 아 27개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얻기가 힘든데 동료를 계속 찍어내죠 지금 미치겠다 진짜 전설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자 다음 고급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은 11개씩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거 좀 많이 돌려야 할것 같네요 야꽝 꽝은 4번데 처음에 4번 뜨고 야그 다음은 별로 안 뜹니다 뭐야, 끝이야? 오케이. 고급 탕진. 그 다음은. 어, 뭐야? 한개또 있네? 자, 다음은 동료 고급. 오, 바로 희귀 두 개. 오, 음, 괜찮은데? 동료는 한 개라도 떠도 진짜 잘뜬 거거든요? 오, 또한 개. 와, 여긴 꽝. 어, 여기도 꽝. 제발? 오케이! 꽝두번 걸린 거 여기 몰아서 떴습니다 오 뭐야? 이번에 동료가 좀잘 떴는데? 자 동료! 동료 희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총 여덟 개야한 아홉 개한 10번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합성보너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영웅동전 한개확정이고요자 여덟 개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자 제발 합성보너스 말고 먹어보자 진짜 자 영웅동료 과연 최초로 무과금 영웅동료가 나오게 될지 자 일단은 왼쪽 날개 왼쪽 날개부터 열어봅시다. 자, 왼쪽 날개 오 어, 빠른 거는 요즘 안 나왔죠. 빠른 게 아니고 천천히 가는 거 천천히 가는 것 중에서는 오오 오, 신규 신규 신규 아 신규 희기라도 뜨면은 전투력이라도 오르니까 괜찮은데 신규도 안 떴고요. 자 여기서 야 진짜 하나도 안 뜨니? 야,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뜨더라도 신규 뜨라고 신규 와 진짜. 와 깔끔하게 없네 자아 합성보너스 먼저 받아야 되는구나 이뭐 결과 볼기 있니? 허즈 아 허즈 허즈 있는건데 일단 중복 제발 또 합성보너스 가지 말고 제발 먹자 자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자, 가운데 아씨 아, 아니 나 안에 들어있는거 자체가 좀마음에 안드네 자 오른쪽 왼쪽 아좀아 좀... 아, 이제 줄때 안됐냐? 진짜 이거 락걸린계정이야이거 없어? 야 이번에도 없어? 와씨 <웃음> 양양배실라양배실라자 이거 세 개를 한으로 합쳐 봅시다 가자 제발 영웅 동료 떠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있다 없는 거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영웅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아니, 씨. 아, 야, 씨, 진짜. 아, 에바야. 한 번도 안 나왔네? 일단은 요거를 확정을 해야 되나? 어, 전설을 돌린 다음에 저거 확정받아서 또 도전해봐야겠다. 오케이, 일단 전설을, 전설을 세번 도전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이벤트로 받는 영웅이더 많다, 진짜. 와. 자, 요거 나중에 또하고요 자, 1분에 소환수 도전 가보겠습니다. 어, 소환수는 네 번밖에 안 되네요. 뭐지? 영웅 동료보다 도전할 개, 횟수가 너무 작다, 이거는. 자, 소환수 이번에도 나와줄지. 거의 소환수 해자였거든요, 저는. 몇번할 때마다 한 개씩은 떴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 뜰려고 일어나. <웃음> 굉장히 조용한데? 자, 영웅. 영, 웅 오, 뭐야, 이거. 없는 건데? 아, 이거 뭐야? 희귀먼지네, 이거는? 아, 씨. 이게 뭐야? 양 뭐야? 쓰니? 양이라도 주니? 뭐지? 아. 아, 없네. 아, 없어, 없어. 아. 이번에 꽝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안 나오면은, 나 굉장히 게임의 흥미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아, 일단은 보상 획득을 하나로 봐줄 수 있네요. 파야티. 하야티. 자, 다음, 탈 것. 탈것 갑시다. 탈 것은 워낙 개수 많으니까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 탕진 끝냈구요. 자, 고급에서 희귀가몇개 나올지. 희귀까지는 그냥 결과 바로 볼게요. 오, 야, 이 맨날 탈 것은 진짜 희귀 등급은 너무 잘 나와. 어, 좋아요. 세 개. 야, 이렇게 잘 떴는데 항상 영웅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일단, 아까 합성 보너스 개수 보니까, 일단, 보너스로는 드디어, 드디어, 그리핀 하나만 있었는데, 탈출은 할것 같네요. 자, 아, 희귀 개수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일단은 합성 보너스 받고, 일단, 해봅시다. 와, 이때까지 합성 중에서는 가장 많이 도전할 수 있네요. 자, 11개. 야, 여기, 설마, 한개도안뜨겠어 자,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가운데. 오야 위에는 영웅만 있는거 있는 아니야? 아 아니네 아 거미가 껴있네 아 일단 여기서는 영웅이 없구요 양쪽 날개. 여기서 야또 없어? 야좀 여기서 줘 제발 합성 포인트 말고 아좀나뭐 먹어보잖아 너 진짜 야좀 나와봐라 좀아 이왕 나올거면 그리핀만 3개나 오자 바로 전투 도전하게 마지막입니다 야 영웅 와 진짜 영웅 진짜 안준다 와야씨 한번에 합성 포인트 올라가는 거 봐라 자 일단은 보너스 먼저 받도록 할게요 보너스는 아 승리 전투늑대 <웃음> 자뭐 돌릴 이유가 없죠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그리핀아 드디어 옆방에 친구 왔다 야 2년 2년만에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첫 영탈이 나왔네요 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진짜 씨. 자 다음 다음 도전 4번 아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자, 지그재그로 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영탈 진짜 한번뜰때 됐는데 야 어떻게 게임하면서 이렇게 아 그렇지 그렇지 한번뜰때 됐지 그래 지금 게임을 몇년 하는데 씨와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씨 20년도 1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와음아음하다음아음아해자 음하, 여기서도 나올 것인가 로스비 들어있나? 로스비인가? 전투마 로스비 야그 흔한 전투마가 안 나온다고? 야그씨안 나오지 진짜 와 하이라이트가 돼버린 전설 동료 전설 동료를 먼저 뽑도록 할게요 어, 무가금 전설 동료라. 굉장히 의미있구만. 자, 전설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어, 야, 제발, 떨린다. 와, 가자. 전설. <웃음> 여기서 전설, 전설이 나와줄까, 진짜? 요즘 막, 5만 5천짜리로도 먹고, 막, 그런 사람도 많던데? 나도, 나도, 전설. 자, 양쪽에 먼저 돌려보고, 뜨나, 뜨나? 아, 이 회전이 참, 좀만 더 느려야 되는데... 아... 반짝거리지 않네요. 와... 아, 반짝거리지 않아. 아 이왕 영웅으로 줄 거면은 신규로 줘. 신규... 전투로 고르게... 자... 전설... 빛나나... 빛나지... 않고요... 아... 아... 린 좋아... 린 좋아... 없는 거 떴어... 아... 자... 일단은 전부 다 확정해서 한번 더... 한번더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침막이네 침막 친막. 침막 전설 과연 전설이라도 건지면은 아 계속 활만 나죠 게임 계속 활만 나죠 진짜 과연 전설 나와줄 것인가 전설 그렇지 빨라 같은 거두 개네 야 같은 거두 개면 야 이거 판덴이었나 판덴 판텐? 판덴 판덴 아 슈리리 뭐야 슈리리 아 진짜 아 진짜 짜증 난다. 아 나도 좀 줘. 야이거든 다시 도전하게 중복을 그냥 받을게요. 돌리지 말고, 아 중복 하나도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그래도 전투력이만 정도 올랐습니다. 야 이거 진짜 거의 반년을 모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아 이거밖에 안 준다고. 진짜로.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남은 게, 뭐, 이 반지도 남아있고, 훈장, 룬. 이 작년에 샀던 룬 패키지였죠? <웃음> 그거랑 훈장도 있어요. 8강짜리. 제가 지금 10강, 8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빨리 12강으로 탈출해야 되거든요? 뭐 이것도 있고, 이 수지품. 수집품으로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요거에 업데이트 전에 받은 것들이 또 적용이 되어 있을지 그것도 확인도 할겸또 강화를 돌려볼 예정입니다. 오늘의 합성으로 전투력은 <웃음> 이 정도 올랐고요. 다행스럽게 영탈이 하나라도 떠졌기 때문에 꼬접각은 면했네요. 근데 전설이 안뜬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V 4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